못 봤어요. 아 그리고 저 진짜 이거 하나 더 얘기해 얘기해도 돼요? 시간 괜찮아요? 아 이거 진짜 대박 사건.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스티어마인데요. 제가 지금은. 여름이랑 룸메이트예요 근데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인데도 집에 제가 소금이랑 팥을 갖다 놓을 정도로 제가 지금 무서운 일이 조금 있어요 아유 좋은 까지 얘기했네 제가 지금 무서운 일이 좀 있는데 뭐냐면 저희 방에 액세서리그 미다지문이 있어요 미다지라거나 여다지문? 그런 게 있어요 액세서리 그런 게 있는데 여름이가 항상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영아 아, 아니 아니 2주 이전에 여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다영아 너는 왜 갑자기 아, 갑자기 다영아 너는 왜 요즘 내 악세사리함을 이렇게 맨날 열어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너 악세사리함에 손안 댔어! 이랬어요. 근데 여름이랑 제가 안방을 써가지고 다른 멤버들은 저의 방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면 무조건 노크를 해요 그래서 여름이가 아니야 내가 항상 들어올 때마다 이게 악세사리함이 항상 열려있어서 내가 지금 이거 맨날 닫고 있어 다영아 내악세사리 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억울하니까 나 진짜 안 그랬다니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여름이가 씻고 나오면서 한 말이라서 여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야너 방금도 너 방금 씻고 나와서 내가 지금 다음에 씻으러 들어갔는데 악세사리함이 열려 있어서 내가 방금도 닫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옷방에 들어간 적도 없고 악세사리함 안 건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리고그 제가 무슨 소리하면서 다시 갔는데 악세사리함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미다지가 근데 그게 엄청 그래서 제가 열기에도 이렇게 잉 하면서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이가 3분 전에 그거를 닫고서 여름이가 좀 약간 아왜 이렇게 다양했는데 악세사리 하면 여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쿵쿵거리면서 온 거였어요 근데 여름이가 다시 가서 확인했는데 을또 열려있으니까 여름이랑 제가 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여름이랑 서있고 그날 뒤로 제가 악세사리 하면 옆에 소금이랑 찹쌀이랑 바을 <웃음> 제가 지금 제가 집가서 인증샷도 보내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소금이랑 팥을 제가 지금 그액세사리함 옆에 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액세사리함이 여러분 왜 무섭냐 제가 열어도 뻑뻑해서 그냥 이렇게 스르르 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닫이거든요뭐 경사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열려야만 완전 활짝 열리는 거예요 솔직히 무섭죠 네, 그랬다고요. TMI인데 좀 길게 얘기했네요. 좀 무서우니까 BGM 좀 꺼주세요. <웃음>